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육레이저단 제드를 덱개로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육레이저단이 평도 되게 괜찮고 메카 세트처럼 많이 안겹쳐서 좋다고 합니다 메인캐리는 제드고 최종덱은 그냥 육레이저에 해커 섞고 밸류 채우는건데 모데카이저 나오면 애쉬 내리고 융레이저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특이한게 제드한테 딜템을 안주고 그냥 레이저로 지져주기는 덱이기 때문에 이온충격기에 피바라기, 밤끝 같은 거 챙겨주시면 되는데 네, 드론 데미지가 흡혈이 되기 때문에 피바라기를 주고 드론이 마뎀이라서 마저깍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거는 그냥 고설를 먹어야겠네요. 빌드업은 레이저다운 잘 나오면 그거 쭉 들고 가시면 되는데 아, 지금은 그냥 지하세기를 받는다 이거 한 스텝 정도만 먹는 것도 괜찮으니까 아 그리고 그니까 초밥은 망토나 칼이 좋은 것 같습니다 히바 밤끝 이온주려면 망토 두개랑칼두개가 필요하니까 안되면 그냥 벨트같은 방캠 스타트도 괜찮습니다 그고선은 나중에 레이저단 좀 올리고 나중에 까볼게요 레이저단은 안가고 그냥 그 레이저단 상징 나오면 밸류를 하나 올릴 수 있으니까 로이는 나중에 집을게요 페어때문에 이자 못보는게 좀 아쉽네요 지하세기가 알아서 복구해주겠죠 아 그리고 이번에 패치때 스피가또 너프되가지고 윈레이저단이 좀더 쓸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업 하나 눌려놓을게요 어차피 뭐 이자도 안되고 혹시 럭키로 또 제드 떠주면 대박이니까 피바라기를 먼저 만들게요 엄 끝도 만들어야 하니까 지팡이 두개보다는칼두개 처리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어, 세트가 나왔네요 아 이게 제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10홀드만 먹고 이자 나아 봅시다 지하색이 그냥 다 쳐내고 30원 챙기면서 레이저단 켜줄게요 여기는 소환가서 그냥 6렙을 찾네요아 많이 세게 맞았다 아이, 치사하게 6렙을 어, 일단 해시위성 이거는 그냥 구원으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빼주하니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아 이거 스태틱인가? 힘이 조금 안 좋네요 그냥 스태틱 가도 됩니다 제드한테 피바 스태틱 방금 넣어주고 나머지 생샘 처리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업은 다음 턴에 칩시다 도서가 특성 10개 있으면 이제 옆, 옆에 올려주는 것 중에서 3개가 떠서 안디 켜놓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요즘은 상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저포스트 중에서는 우세랑 위협 정도 빼고는 무섭, 흠수 부딪게 몇개 없는 것 같네요. 고전압이랑 태불판. 이건 고전압으로 갑시다. 위로를 조금 쳐주는 게 좋겠네요. 고전압 먹은 거는 이제 제대가 붙어서 드론이 달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 고전업도 같이 딜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마저깍템도 넣어줄 거기도 하고 어 근데 위협불이 이성을 붙어졌네요 남머스랑 초가스가 캐리를 해주길 바라며 이제 피오라한테 스태틱이랑 피바 넣어놓고 제드 나오면 그대로 옮겨줍시다 정발까지 만들어줘도 될것 같네요 이제 반대 들어가서 칠랭롤은 필스할수 있으면 좋고 피발리 안될 것 같으면 또 칠랭롤을 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피백친구 연습 끊어줬네요 제가 갑옷먹고 네, 밤끝 설계하면 좋겠죠 엘베스도 용병으로 괜찮긴 한데 그냥 교투가 그 정도나 켜줍시다 어, 여기도 초가스 이상에3이라까지 있어서 해볼만까지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 어, 다들 대강화를 확실하게 들어가네요 수온이 삼성이 붙어주려나? 어, 세나까지? 키워라 이거 세나까지? 히어라, 이거 버텨줄게. 황소그레나 켜줍시다. 이거 레넥톤 팔고 50원이자 보겠습니다. 이건 나날이 괜찮으려나? 이거 한 번만 돌려봅시다 이러면 이거 대장간에넣고아 어, 이거 제드 나왔네요. 나이스. 존냐. 아, 존냐가 당장 쓰기에 괜찮겠네요. 제드로 바로 갈아줍시다. 이거 존냐 제드 쓰다가 모데카이저 나오면 옮겨줄게요. 빨렉가서 위로 치면 될것 같네요 이거 존냐 나왔으니까 패블만 바로 빼주겠습니다 이제 반 끝은 천천히 구하면 될것 같아서 나이스 이럴 때 이제 상징 있으면 윙레이저단 빨리 되니까 상징 하나가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연승 중인 김에 업을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호막, 해 칼을 그냥 하나 넣어줍시다 카미라를 물었긴 한데 아 근데 여기 벌써 사이즈가 됐네요 아 이거 미스포준한테 다 정리가 되네요 이거는 미프가 센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뉴레이저다 아니었으면 이겼겠는데? 아쉬운 김에 지금 까본다 결투가 또 나쁘지 않겠네요 세주나 모델가 좋아보이는데 아 이까비 아 잠시만 왜 이렇게 오프용들이잘 나오는 거야 일단은 지금 윙레이저단이 안되니까 히들스틱 넣어줄게요 별2단은 이거 세나 주겠습니다 레오나도 팔게요 그냥 그렇지 세전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윙레이저단 켜주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람머스랑 초가스를 내려야하네요 이거는 조금 아쉬울지도 제드 이상까지만 그렇지 우루봇도 너무 좋네요 우루봇을 잠시 씁시다 이거 템뜯도오면 좋으니까 아 이거 해커 적격 까비? 6레이저단 또 완성됐고 그냥 브레을 찝시다 이거 모데카이저 찾고 밸류업 해줘야 1등포텐이 확실히 나오니까 오르고시 가져오는 돈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저 지저 아! <웃음> 까비 이래서 제대로 저역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템 생각 안 했으면 피드를 올리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끝 하나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밤 끝에 패티게 좋냐 인피 우르곳으로 갑시다 우르곳이 주물력 올라가면 보상 더잘 뜯으니까 어, 미포처라는 거 너무 좋고 아 근데 여기 사이스라서 모델카이저 들고 있는 게좀 불편하네요 아 그리고 제드가 방 끝이 진짜 중요한 게 요즘 미스포춘을 많이 쓰니까 괜히 <웃음> <웃음> 앞에 암살하러 갔다가 면상복 맞고 터져버리면 곤란하니까 방 끝은 필수입니다 초박 갔다와서 그냥 업을 쳐버립시다 뭐 안떠도 피드 올려주면 되니까 아 그리고 해커 쓰실때는 이제 조이를 쓰시는게 더 좋습니다 조이가 이게 피해량 10% 증가가 있어가지고 여기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선이는 항상 필드가 약해 보이는데도 선이가 은근히 뜹니다아루블라 조환으로 갑시다 소평도 세트 상대할 때 되게 좋긴 한데 이러면 그냥 피을 하나 올려주고 그도 미프를 또 잘랐네요. 아니 여기가 모델 이성을 벌써 찍었구나. 아니 팔레의 모델 이성은 좀 어마한 거 아니요? 어, 보여주나 제드가 아 떠비. 어 나이스. 일단 일시 내리고 모델 올려줍시다. 미포 어, 따라 잡았고. 아니데 제드가 미포를 먼저 때렸어 했는데 다른 애를 따라가 버리네요. 제드야 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니? 이기면 괜찮아. 이기면 그렇지. 레이저, 나이스, 디저. 방크전존재아가지고 이거 이 친구들이 왔다갔다거리네요. 일단 승방은 성공했습니다. 로켓 주먹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사네 컬을 켠다 그냥. 회주 이성. 아 이거 피들 이성까지 찍어서 써 있는데. 일단은 우리 삼이라 바로 뽑아줬고, 너 삼이라 삼이라 뽑힌 빈 자리에 제대가 들어가서 열심히 쓱싹하는 중. 이렇게서 숨겨놓기 잘했네요. 일러들 다 잘랐고, 딱 보내줍니다. 결투가가 낫나? 드론이 또 0.5초마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속이 2까지 올라가면 효율이 제일 좋아서 결투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서스 바로 뽑아버리고 미포를 바로 자르는 설계 여기는 칠동물두 공개인데 여기도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포 자르면 길이 없어서 아니 사결투가 하니까 공속이 거의 2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사결투가로 가면 될것 같네요 물론 이게 맞아도 드론이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뭐 때려서 터지면 기분 좋으니까 아 나이스 아 이거는 제드가 왼쪽으로 가주는 게 좋았겠네요 3위라면 또 빨리 잘랐는데 지금 메인이 여기가 미스포춘이랑 모델인 것 같아서 그렇지 제드 바로 들어가고 아니 진짜 그래도 이긴다? 아니 4위 있을 이기는데요? 이렇게 세? 응? 아, 제드 마법 피해량 잘 넣고 있고 뭐, 수맹으로 갑시다 그냥 아뭐 대까비? 아 이거 그리고 결투가 상징이 없었으면 사결투가 내리고 오르곧을 썼을 것 같네요 지금 피들스틱이랑 오르곳이 성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되면 카미라 자르고 바로 미포 자를 수 있지 않나? 아 미포를 잘라야 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 피드스틱이 일을 잘해줬고, 우리 포공, 우리세즈가 막아주겠는데요? 어, 나이스. 아, 이렇게, 융 레이저단 해커 제대로 1등 했습니다.